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인 인천과 대구의 내년에도 새 아파트 입주가 쏟아져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화를 낼 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에서 총 554개 단지 35만 20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0만 909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대구 충남 서울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는 화성시, 양주시, 수원시, 평택시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인천과 대구는 부동산 아릴일사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올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다. 인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만 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부동산 아를일사는 구도심 정비사업 아파트와 검단 신도시 입주가 한꺼번에 물리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전세입자를못 구해 입주가 늦어지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 입주 아파트의 절반 이상인 1만 8,900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대구에서 한해 정비사업으로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을 전형 면적별로 살펴보면 60제곱미터 이하가 12만 7,656가구,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20만 2,134가구로 중소형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은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중이 44.7%로 조사일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85제곱미터 초과는 최저 수준이다. 높은 집값 부담과 가구환 수의 감소 등에 따른 소형 선호에 발맞춰 중소형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아르일사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세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와 함께 보증금 위반한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총 554개 단지 352,0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 아렐레사는 내년 입주 물량 분석 결과 상반기 174,369가구, 하반기 177,662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이라고 27을 밝혔다. 번역별로 수도권은 상반기 97,609가구, 하반기 82,194가구로 상반기 입주가 많은 반면 지방은 상반기 76,760가구, 하반기 95,468가구로 하반기 물량이 집중됐다. 2023년 시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은 경기, 인천, 대구, 충남, 서울 순으로 많다. 2020년 이후부터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공급됐는데, 이는 경기에서 연간 10만 가구 이상이 집중된 영향이 크다. 경기는 화성시, 양주시, 수원시, 평택시 순으로 물량이 많다. 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인천은 2022년, 2023년 연속 4만 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특히 2023년은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다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은 2023년 입주하는 25,729가구 중 6,371가구가 강남구 물량이다. 전세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개포제이프레지던스 입주 여파로 인근 개포동과 대치동의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방은 대구 36,059가구, 충남 26,621가구, 부산 24,762가구, 경남 1 5 2 2 1가구 충북 12,252가구, 경북 11,231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2000년 조사 일에 최다 물량이 공급되는 대구의 경우 입주 아파트의 절반 이상인 1만 8,900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여경이 부동산화를 일사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세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만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완화. 생활안정 및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대책 시행 시 미입주 역전세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